이제 A1부터 H1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얘는 굴림 쓰고 꼭 엔터를 쳐주세요.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안치고 마우스로 다른 걸 클릭하면 굴림이 다른 글꼴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엔터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끝났죠. 그 다음에 제목의 양쪽에 특수문자. 특수문자 넣을 때는 더블클릭해서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 누르고 찾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를 다시 미음해도 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양쪽에 넣으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성적을 한자로 바꿔주시고요. 블럭 씌워서 한자키 누르시고 변환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글 한자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꼭 한자로 바꿔서 해주세요. 한글 한자가 체크되어 있으면 한글이랑 한자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됐고 A1셀에 2,000 18학년도 1학기라는 메모를 삽입하라 그랬네요. a 1셀이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그러면 604가 나오는데 그럼 백스페이스로 그냥 차례대로 지워나가는데 백스페이스로 쭉 지우면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내용이 그대로 입력됩니다. 됐죠 이제 테두리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흰색 화살표가 나올 때 마우스 오른쪽 메모서식 맞춤에 자동 크기 체크하고 확인하면 이제 밑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만드실때도 밑줄 없이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웃음> 자동 크기 하라고 없으니까 안해도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메모를 삽입한 후 글꼴을 바꾸라 그랬네요 바꿀때는 메모 표시에서 블럭을 씌우고 글꼴을 뭐죠? 굴림체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12그 다음에 채우기 색 노란색 메모서식에서 생리선에가지고 채우기를 노란색 찾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음, 항상 표시되도록 항상 표시는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메모 표시 숨기기 라고 적혀있죠 얘를 눌러주면 항상 표시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항상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 이름이 숨기기로 바뀌어져요 숨기기가 나왔다는 거는 항상 표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항상 표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빈셀을 클릭했을 때도 메모가 보이면 항상 표시인 거예요 보통은 딴데 누르면 사라지게 되어 있죠 지울 때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삭제하면 메모가 완전 삭제되고요 메모 숨기기 누르면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고 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표시돼 있어야만 여기서 빠져도 안 사라져요 됐죠 그리고 이런거 물어보는 분 있는데 이거 크기 줄이면 안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 있는데 줄여도 되고 냅둬도 되는데 우리는 4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자동 크기 하라는 말 없으면 그냥 냅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H14 H14 셀을 클릭해 주시고 합계 영역에 연산 더하기 기능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고 이게 참 신기한 기능이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H14 셀을 복사하라 그랬죠. 그럼 컨트롤 C를 누르세요. 컨트롤 C가 뭐죠? 복사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 붙여넣으라 그랬냐면 G4부터 넣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 외우고 있을게요. 87이 10점 더해지면 얼마예요 그럼 97이 돼야 되죠. 맨 밑에 67이 10점 더해지면 얼마예요 그래서 97하고 77이 되는지 보시면 돼요. 이제 붙여넣기를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하세요. 블럭 씌우고 마우스 오른쪽 하셔야 돼요. 블럭 씌운 거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하셨나요?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나옵니다. 글자를 눌러주세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글자 누르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라고 있죠? 클릭해주세요. 됩니다. 더하기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97되고 77되죠. 참 신기하죠. <웃음> 자, 이제 그 다음에 G4부터 G12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점을 표시해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숫자에다가 글자점을 적을 때세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90점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G표준이라고 있죠. 글로벌 스탠다드죠 G표준으로 그대로 쓰셔도 돼요. G표준에다가 쌍 따옴표 점 적으면 돼요. 요래도 점이 됩니다. 90점이. 그 다음에 또 뭐죠? 샵 해가지고 쌍 따옴표 점 해도 돼요. 이래도 90점이 돼요. 그 다음에 0 해가지고 쌍 따옴표 점을 해도 똑같이 90점이 됩니다. 이셋다 90점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게 뭐예요 물어보시면 0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채점기에서도 0점으로 해야 감점이 안돼요 그래서 셋다 답이긴 한데 우린 그냥 0점으로 통일을 할게요. 되셨죠? 그래서 블럭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사용자 지정 지표준을 지우고 0하고 쌍따운표점쌍따운표를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뒤에 점자가 붙겠죠 셀서식에 요렇게 적은거죠 우리가 여기 블럭 씌우고 셀서식을 적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게 10시 9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시간이 뭐예요? 아워 u 죠 그래서 셀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내가 0이라고 적고 아 o 니까 h 적으면 돼요. h 적으면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쌍따옴표 안 적었죠? 그리고 확인 누르니까 오류가 떠요. 왜 그래요? 무조건 붙일 때 쌍따옴표 붙이면 오류는 절대 안 나요. 근데 아워 시간이죠. M, 미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뜻을 갖고 있는 거면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쌍따옴표안 붙여도 되던데요? 이래가지고 쌍따옴표안 붙이던 습관으로 하면 오류가 뜰 확률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쌍따옴표 붙이면 절대 오류가 안 떠요. 몇번 말씀드리지만 오류가 날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쌍따옴표 붙여버리면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H도 그냥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하면 쌍다운표 오류없이 H가 바로 붙어버리죠. 근데 쌍따옴표 안붙이면 아까처럼 오류가 뜨거나 오동작을 하게 돼요. 의미있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건지 전부 외우지는 못하니까 어, 시험칠 때는 쌍따옴표 붙이시고 실무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A3부터 끝까지 블럭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기본작업 2는 끝이 났습니다. 자 수식을 사용할 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만약에 행 전체에 적용하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를 이렇게 씌우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성명까지 씌우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했죠. 오동작합니다. 오동작하는 걸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어, 씌우실 때 행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필드명을 빼고 전체 범위를 씌우시면 돼요.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C4부터 C12 영역에 점수가 90 이상이면 해당하는 행전체에 라고 되어있죠. 행전체가 나오면 필드명 빼고 전체를 씌우시는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누르시고 아니죠. 홈탭에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고 새 규칙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C4부터 C12 영역이니까 C4를 수식을 사용하여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C4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는 C4가 달러가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F4를 몇번 눌러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두번두번 두번 눌러주면 C는 달러가 붙고 4에는 달러가 안 붙죠 그래서 C가 고정됐고 숫자 4는 고정 안 됐으니까 밑으로 차례대로 검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기 영역을 전부 검사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필기 영역을 검사하는데 90 이상이면 했어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90 그러면 서식을 눌러서 서식 여기 있죠? 크거나 같다 90 해주시고요. 잘안 보이실까봐 한번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크거나 같다 9 어, 됐나요? 크거나 같다 9십 잡았으면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서식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글꼴 서식이 나오는데 이중실선 밑줄에 보면 이중실선이라고 있어요. 이중실선 해주시고 글꼴은 기울인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0 미만이면 이랬어요. 그럼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거죠. 그럼 이제 확인 누르시고 똑같은 애에서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확인을 누르고 확인 눌렀죠. 그러면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죠 밑줄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더 조건부 서식을 또누르는거예요또색규치또 또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네모칸을 클릭해서 똑같이 필기를 한번더 누릅니다. 그 다음에 F4 두 번, 한 번, 두번그 다음에 이번에는 90 미만이면 했으니까 작다 90 해주면 되죠. 90 미만이면 서식을 누르시고 90 미만일 때는 행전체대해서 연한 파랑 채우기 색이 이름이 안 떠요. 채우기에 오면 여기가 연한 파랑이라고 말풍선이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글꼴에서 색에서 여기가 연한 파랑이더라를 외워서 와야 돼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죠? 글꼴은 뜨고 채우기는 <목소리> 안 <목소리> 떠요 자 누가 좀 말려주세요 음, 이제 범위를 쭉 씌워주시고 여기에서 텍스트 나누기라고 되어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심표로 따다다닥 찍혀있고 책에도 심표로 구분되어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데이터에 와서 텍스트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텍스트 나누기에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체크해주시고 다음 심표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문 등수 열은 제외할 것 했으니까 다음 장문 등수를 체크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마침 그러면 장문 등수는 빠지게 되죠 앞에 보면 기종 위에 탭도 체크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탭은 상관없는데 다른 게다 지워야 되는데 탭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체크 뭐든지 다 돼있어도 상관없어요 채점할 때는 내가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지만 보는거지 다른거 체크되어 있는지는 보지 않아요 그 심사기준이 심표로 텍스트가 나눠졌다 안 나눠졌다만 보는거기 때문에 탭체크를 굳이 지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니까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 심표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워도 되지 네! 지워도 됩니다. 음. 음. 자, 그 다음에 표 1에서 함수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Average, r o u n d Mode, STD, EV, VAR, 그 Roundup, SQRT 이거 전부 알고 계시나요?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시험치기 전에는 한 번은 외워야 돼요. 시험칠 때도 모르면 안 돼요. 시험치기 전에는 알고 가야 됩니다. 에버리지가 뭐죠? 알죠? 라운드 다운은요? 그쵸? 모드가 그좀 생소하죠? 모드를 한번 볼게요. 모드를, fx를 딱 눌러주시면, 자주 발생하는 체빈 수를 구해주는 게 모드예요. 음, 됐나요? 최빈수가 뭐예요? 어, 고등학생은 제가 진짜 잘해줘요. 최빈수가 뭐죠? 이러면 네, 최빈수는 최빈수입니다. 딱이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최빈수는 가장 많이 나온 수를 최빈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한번 씌워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빈 공간 아무데나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숫자를 10, 9, 10, 9, 9, 10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10이 숫자가 많을 때는 10이 나와요. 9가 숫자가 많을 때는 9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안 됐나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10만 있을 때는 책임수를 구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숫자가 나와도 같은 숫자가 아니면 채빈수가 안 구해져요. 근데 어? 10이 두번 나왔어요. 셋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10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이 채빈수가 돼요. 근데 9랑 10이랑 같이 두 번씩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나와 있는 숫자가 채빈수가 돼요. 됐나요? 근데 어? 9가 세번 나왔어요. 10은 두번 나오고 그럼 9가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채빈수입니다. 가장 빈도수 많이 나온 수. 그게 채빈수 모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stdev.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한적 있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였죠? 어, 표준 편차죠? 표준편차는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랑 평균이랑 다른 건 뭐예요? 평균은 어 우리가 요렇게 하나 둘 다섯 명이 있어요 다섯 명이 있는데 이 다섯 명이 점수가 몇점 정도 되더라 를 알려주는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이럴 때 쓰죠 어? A반 B반이 있는데 어느 반이 공부를 잘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럼 A반 평균이 얼마예요? B반 평균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평균으로 내가 알수 있어요 그쵸? 그럼 표준편차는 뭐냐면 이 값들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수 있는 게 표준편차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점수가 10점이면 표준편차는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값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0점으로 통일이 돼도 0이고 100점으로 통일이 돼도 0이에요 그 표준편차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수 있는게 아니에요 어떤걸 알수있는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 우리가 만족도 설문을 했어요 만족도 설문을 했는데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좀 불만이다 아주 불만족한다가 있는데 그걸 점수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구했는데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이 나왔는데 평균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표준 편차도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각각 답변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가 작게 나왔어요. 그럼 아 이거 신뢰할 수 있겠다. 뭐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답변했구나. 그래서 설문조사할 때 표준 편차는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VAR이라고 있어요 VAR은 분산 분산도 표준편차랑 똑같은 앤데 어, 분산에다가 제곱한게 표준편차예요 됐나요? 그래서 분산에 제곱한게 뭐라고요? 표준편차 그런데 사람들은 표준편차를 더 많이 씁니다 분산보다 음, 그 다음에 라운드업은 알고 계시죠? 음. 그 다음 s q r t 가 있는데 s q r t 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는 안 쓰죠. 근데 고등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9라는 숫자가 있어요. 9라는 숫자의 제곱근이 얼마죠? 3이죠. 그래서 s q r t 바로 열고 얘를 찍어주면 3이라는 제곱근을 구해주는 게 SQRT에요. 됐나요? SQRT는 뭐를 구해준다고요? 제곱근을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 쓰지만, 고등학생은 널라 쓰고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알았죠?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표준 편차와 분산을 쓰시오 이랬어요. 그럼 뭐랑 뭐 쓰면 돼요? STDEV랑 VAR을 쓰면 돼요. 음. 그럼 이제 표준편차는 쓰는 법이 엄청 간단해요. STD EV 하고 범위만 씌우면 끝입니다. 범위 씌우고 가로 닫으면 표준편차 끝난 거예요. 겁나 간단하죠. 그렇죠. 무슨 함인지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옆으로 한칸 띡 땡겨주시면 되죠. 자동채우기 핸들로 그 다음에 밑에 분산도 는 var 가로열고 범위만 씌우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치시고 자동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한칸만 땡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값을 보면 분산보다 표준편차가 값이 훨씬 작죠. 제곱을 했기 때문에 값이 작게 나오죠. 됐죠? 어디요? <웃음>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웃음> 제가 그냥 넘어가는 척했어요. 이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올림. 올림으로 하라 그랬죠? 그럼 뭐 써야 되죠? 그렇죠. 라운드 업. 맨 뒤에 콤마 찍고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2 적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2 적으면 1의 자리, 10의 자리가 0이 돼버리죠? 그 소수자리 나타내고 싶으면 2라고 적으셔야 되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옆으로 끄시면 되죠. 밑에도 마찬가지 라운드 업 적고 콤마 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읽는 거를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잘 푸시고 나서 뭐 뒤에 점을 붙이시오. 엔드 연산자루 혹은 라운드로 소수 자리를 몇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런 걸 빼먹으면 0점 처리되요. 그래서 꼼꼼하게 책을 잘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매출액의 평균보다 크거나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먼저 뭐를 구해야 되죠? 평균을 구하는 게 좋겠죠 는 에버리지 매출액의 전체 범위를 씌우고 뭐를 눌러야 되죠? F4를 꼭 눌러야 되죠 왜냐면 파란색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4로 가로를 딱 닫아주면 얘를 밑으로 내려도 평균이 안 변하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평균으로 평균보다 크고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에버리지에서 어떻게 하나요? 에버리지 앞에다가 뭐를 찍어야 돼요? 매출액이 매출액 평균보다 크거나 그랬으니까 매출액을 찍고 크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매출액 15,700원 정도 되는 돈이 3만원돈보다 크냐? 그럼 15,000원은 3만원보다 크지 않으니까 펄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만원보다 큰 애는 t r 가 나오겠죠. 근데, 그, 거나 했으니까 함수 뭐 써야 돼요? 오와 써주면 되죠. 오와. 가로 열고, 오와만 쓴다고 건화가 되는 게 아니죠. 맨 뒤에 콤마를 땅 찍으면 이게 오와가 된 거죠. e 드에서도 콤마를 찍어야 이거가 되는 거고, 오와에서도 콤마를 찍어야 이거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기간이 5 이상이니까 거래기간이 지금 안 찍히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위에 셀을 찍어주고 방향키 아래로 내리면 되죠 그 다음에 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으면 조건이 끝났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3만원 이상 안되니까 초과가 안되니까 펄스였는데 5 이상이죠 거래기간이 그러니까 트루로 바뀌면 맞죠 이제 true, false가 구해지면 뭐 해야 돼요? if, 가로 열고, 메 n 뒤에다가 콤마, 뭐라고 적어요? 우수영업소수 쌍따옹표, 콤마, 그렇지 않으면 공백,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되겠죠 그럼 쉴게 많죠. 3, 자, 번 풀어요. 3, 3번 풀어요. 아 3번이죠. 네. 저 3번 풀려고 했어요. <웃음> <웃음>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A가 뭐죠? 모든 뭐, 문자들. 그렇죠. 숫자든 문자든 뭐가 들어있는 건다 세주는 거. 카운트 이프는 뭐죠? 조건에 맞는, 맞는 것만 세어주는 거.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 뭐죠? 빈칸을 세워주는 거죠 근데 카운트나 카운트 A에서는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만 세는 거죠 카운트 A는 숫자든 문자든 뭐든 들어있으면 세주는 거죠 카운트 IF는 조건이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어요 문자든 숫자든 조건에 맞으면 세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 점수를 보니까 비어있는 애가 있어요. 비어있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오른쪽 위에 공백은 0골이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수는 이 공백의 개수를 세면 되네요. 그러니까 뭐 함수 쓰면 돼요? 그렇죠. 카운트 블랭크 써주면 되겠죠? 카운트 블랭크로 전체 범위 씌우면 되죠? 그리고 가로 쳐주면, 네 경기. 하나, 둘, 셋, 네 경기가 무득점 경기였죠. 그 다음에, 세골 이상의 경기는 함수 못 써야 돼요. 그렇죠. count if 쓰면 되죠. 는, count if. 전체 블럭 씌우고 뭐 하면 돼요? 콤마. count if, s o m if. 이런 애들은, 조건을 쌍따옴표에 묶어서 써야 된다고 외우셔야 돼요. 어, 문법이니까 문법을 외우는 거예요.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3 쌍따옴표 가로다드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땅 치면 하나, 둘, 셋네 경기가 맞죠? 됐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택배 요금을 정산할 건데, 서울에서 서울은 4,000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제주는 만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제주에 도착해도 만원이에요. 그쵸? 근데, 서울에서 제주까지 해도 만원이에요. 그니까, 러 제주에서 서울로 보내나, 서울에서 제주로 보내나,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서울, 제주의 금액도 만원, 제주, 서울의 금액도 만원.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출발지, 도착지가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어차피 인천, 제주는 인천, 제주는 9,000원 그 다음에 다시 인천, 제주는 9,000원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를 쓰면 돼요? 는 뭐를 쓰면 되죠? 인덱스를 쓰면 되죠? 인덱스 가로열고 어 인덱스는 커마일시험에서는 무조건 위에 인덱스만 씁니다. 밑에 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위의 것만 하면 되는데 위에 인덱스가 뭐라고 나왔어요 첫번째가 array. 어레이. a r r a y 가 뭐죠? 범위죠 범위 씌울때 4000원부터 씌워야 돼요 대각선 부터 씌워야 돼요 쓸데없는 자료는 넣지 말자고 약속했죠 그래서 4000원부터 쭉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 줘야 돼요 안줘야 돼요? 칸이 한 칸에다가 구할거면 절대값은 안줘도 됩니다. 뭐 줘도 감점은 안당해요. 근데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콤마 c o l u 아 로넘이라고 나오죠? 로넘이 무슨 뜻이에요? 행번호죠? 그러면 인천을 출발이라고 했으니까 첫번째 두번째 줄이죠? 두번째 줄이니까 2라고 적을게요. 콤마 그 다음에 컬럼 l 넘이 무슨 뜻이에요? 열 번호죠? 도착이 제주도였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파란색 범위로 세는 거예요. 파란색의첫 번째는 서울, 두 번째는 인천, 세 번째는 강주, 네 번째가 제주니까, 4라고 적으면 되죠? 그리고 가로다고 엔터 땅 치면, 9,000원 하고 정확하게 구해졌죠? 근데, 이렇게 구하면 단점이 뭐예요? 자동화가 안 돼요. 자동화가 뭐예요? 내가 여기를 인천이라고 안 적고 광주라고 적었어요. 근데 금액이 9,000원으로 변하지를 않아요. 인 자동화가 안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인천이면 9,000원. 여기가 광주면 광주는 7,500원이네요. 7,500원으로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라는 숫자가 첫번째 줄 두번째 줄이 인천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번째 줄이 세번째 줄로 바뀌어야 되죠 바뀌게 하려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냐를 책에서 뭐로 적었어요 hlookup으로 구해봐라 라고 한거죠 그럼 hlookup을 써볼게요 h l o o hlookup의 첫번째 값이 lookup value래요 lookup value가 무슨 말이죠 찾는 값이죠. 찾는 값은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천을 여기에 인천 찍으면 되나요? 여기 인천 찍으면 되나요? 여기 인천 찍으면 되나요? 여기 인천 찍으면 되나요? 왠지 금독기 음독기가 생각나요? 자, 그 다음에 콤마. 테이블 어레이가 나왔어요. 테이블 어레이는 무슨 뜻이죠? 표의 범위죠 찾는 표의 범위 어디를 씌우면 돼요? 여기 씌우면 되나요? 안되죠 여기 씌우면 안돼요 h 로 p 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줄에서 같은 애를 찾는다 했으니까 뭐 서울부터 씌우는 건 말이 돼요 근데 서울부터 씌우면 뭐 4천, 5천 이런 거 나오죠 우리가 4천 줄 뒤에 거 5천 줄 뒤에 거 찍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찍어야 돼요? 여기를 찍어야 되죠. 맞나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콤마. 그 다음에, low index num이에요. low index num이 무슨 뜻이에요? 몇 번째 줄의 값을 가져올 거냐? 우리는 인천이면 두 번째 줄이면 2라는 값을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면 광주면 3을 가져오겠다. 그럼 두 번째 줄이라고 하면 되네요. 이라고 적을게요. 콤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있는데, 무슨 일치 해야 되죠? 정확히, 정확히 일치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로 닫아야 되죠. 그리고 엔터를 땅 칠게요. 그러면 9,000원 똑같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광주로 바꿔볼게요. 7,500원 하고 자동으로 바뀌죠. 그쵸. 근데 여기서 함정이 또 있어요. 자, 이제 제주를 바꿔도 금액이 안 나오죠. 뭐, 인천이나 이런 걸로 바꿔도 안 나오죠. 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h l o 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는 좀 시험 칠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그리고 나서 고칠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냥 그대로 끝내면 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에 H28만 한번 볼게요. H28이 출발지네요. 이거를 도착지로만 좀 바꿔줘야겠네요. 도착지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출발을 찾는 거고 얘는 도착을 찾는 거죠. 됐죠? 그럼 완벽하게 동작할 겁니다. 그럼 강주는 인천으로 가면, 강주에서 인천으로 가면 5,500원 맞네요. 또 인천에서 인천이면 얼마인지 볼까요? 4,000원. 그 다음에 인천에서 서울이면, 인천에서 서울이면 5,000원. 완벽하죠. <목소리> 이거가 4였죠 이게 사였는데 복사해서 붙여넣었죠. h 그업을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이제 여기 찾는 값만 출발지에서 찾지 말고 도착지에서 찾아주면 되는거죠. 되셨나요? 일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count Dcount A Dsum이 있는데 상태가 쾌적인 일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쾌적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죠 디카운트 써도 되고 디카운트 A 써도 되죠 어 상관없어요 근데 디카운트를 쓰면 범위 지정에 제한이 생겨요 디카운트 A를 쓰면 범위 지정에 제한이 없어요 어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하고 나서 디카운트를 썼어요 디카운트를 쓰고 데이터베이스니까 표전체를 씌웠죠. 콤마 그 다음에 필드는 카운트를할 필드죠. 카운트는 숫자만 되죠. 여기 숫자 뭐 있어요? 불쾌지수 있죠. 불쾌지수 씌워주고 콤마 조건은 상태가 뭐인거 그리고 가로닫고 엔터치면 쾌적이 세개 있더라. 하나 둘셋 해서 제대로 셀수 있죠. 근데 d 카운트를 쓰면 이제 제한 조건이 생기는게 b 29 잖아요 불쾌지수를 찍으어 구할 수 있지만 상태를 찍으면 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d 카운트가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 있는 셀의 개수만 셀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여기를 a 로 적었죠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 나 이거 C29를 불쾌지수로 해도 구할 수 있나요? 있어요. 디카운트 A는 숫자든 문자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나 씌워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나는 뭐 아무데서나 하고 싶다 하면 디카운트 A로 푸시면 되고 나 불쾌지수 찍어서 구하겠다 라고 하면 디카운트로 푸시면 돼요. 어, 이해되셨죠? 두개다 구하면 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을 포함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셀 서식으로 박, 어, 엔드 연산자 붙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1 쌍따옴표 하시면 됩니다. 그럼 3 1 하고 구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풀지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영업사원별 급의 현황표에 서초, 종로, 강남, 강북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소속 지점인 경우에는 직급이 셀색이 197에 217에 241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딱 읽어보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순서가 어디로 해도 이 순서는 절대 안나오죠 그쵸? 그래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하거나 그역순으로할때 안나오는거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여기 정렬이라고 있죠? 정렬을 누르시면 오름차순이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오름차순을 누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나와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목록 항목을 누르시고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서초 엔터 종로 엔터 강남 엔터 강북 엔터 4개뿐이네요 네 그리고나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추가를 누르면 이제 맨 밑으로 여기 목록 상자를 내리면 왼쪽에 서초, 종로, 강남, 강북하고 들어오게 돼요. 음, 됐나요? 이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렬 기준을 사용자 지정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서초, 종로, 강남, 강북이 있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럼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될거예요 근데 정렬기준을 어디로 해야 돼요 소속 지점. 그렇죠 소속지점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위에 보니까 뭐가 있죠? 기준추가라고 있죠? 기준추가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동일소속지점이면 그러면은 직급을 선택하고 지급을 선택하고 이제 색깔을 선택할게요. 여기에서는 셀색이니까 셀색을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셀색에 어 셀색없음을 눌러서 여기 색깔 나오는거 있죠? 얘를 누르시면 얘가 그 색깔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위에 표시하라고 했나요? 맞네요. 그럼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그러면, 기준을 삭제해서, 기준을 삭제해서, 기준 추가해서, 오름 차순 하지 말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항목을 쭉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스크롤바를 빡 내리면, 서초종로 강남강북이 나와요. 나오셨죠? 확인 누르시고, 여기는, 소속지점으로 하시면 되죠. 소속지점이 서초강남이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기존 추가. 이제 직급을 선택하시고 됐나요? 여기를 값을 셀색으로 해주세요. 됐나요? 그럼 셀색 없음 누르면 여기 직급 안에 있는 셀의 색깔이 나와요. 그럼 그 색을 누르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어, RGB 뭐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하라 했으니까 위에 표시를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위에 표시됐으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서초 중에서도 색깔이 있는게 위에 종로 중에서도 색깔이 있는게 위에 강남에서 색깔이 뭉개 위에, 강국에서도 색깔이 뭉개 위에 오게 네, 돼요. 됐나요? 이제 피벗테이블 할 때는 피벗테이블 하고 싶은 범위 여기까지 씌우면 되나요? 안되죠. 왜냐하면 여기 합계는 이 칸이 다르게 돼 있죠? 칸이 다른 거는 추가하시면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칸 다른 거는 이렇게 빼주세요. 어, 되셨죠? 그 다음에 삽입 피벗테이블 피벗테이블 눌러주시고 이제 얘 위치가 중요하죠 동일시트에 A17셀이니까 기존 워크시트 누르시고 위치를 A17을 찍어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어 성명은 보고서 필터라고 했네요. 성명을 보고서 필터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원코드는 핵네이블 그 다음에 소속팀은 열네이블 값에는 이익금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익금을 내려주시고 평균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요? 여기 합계이익금을 클릭하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나오죠. 값필드 설정을 눌러서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확인. 그러면 이 입금이 평균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피벗테이블 보고서는 레이아웃의 개요 형식으로 하라고 했죠. 그럼 위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디자인을 누르시고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여기에서 개요 형식으로 하시면 됐나요? 개요로 바꾸면 내용이 바뀌죠. 그 다음에 입금 평균의 표시 형식은 갓필드 설정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해서 지정하시오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쭉 씌우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여기에서 숫자 그귀 위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엄주로 해서 숫자 했죠.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 기호 넣었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확인. 됐죠? 그 다음에 영업 A팀만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소속팀을 눌러서 모두 선택 누르면 다 취소가 되죠? 그리고 영업 A팀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A팀만 보이게 됩니다. 끝났네요.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영업 A팀만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얘를 누르시고요. 여기 단추 단추 누르시고 모두 선택 누르면 다 취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영업 A팀만 체크하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음, 되셨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목표가 찾기 이거는 정말 학교에서 많이 쓰고 학생들도 많이 써요 우리가 어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평균이 60점이에요 근데 내가 국어 점수는 올릴 수 있겠는데 영어 수학은 도저히 올릴 자신이 없어요 그럼 내가 국어 점수를 얼마를 올리면 내 평균이 70으로 바뀌는지 어 확인하고 싶을 때 목표가 찾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실제로 써볼게요. 어, 영업현황표에서 자바 교재의 이익금이 200만 원이 돼야 된대요 그럼 자바의 이익금이죠. 이익금이 200만 원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셀을 여기를 딱 찍어둬요. 찍어두셨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를 합니다 찾으셨나요? 클릭 그럼 수식셀은 우리가 아까 자바 익금을 찍어놨죠 F8 그대로 쓰시면 되고 찾는 값은 200만원이죠 E000 000그 다음에 값을 바꿀거는 판매량이죠 D8이 판매량이죠 4 7 1건 팔면 120만원 쯤 되는데 확인을 누르면 7 2 7건이 되고 200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00 얼마에서 700권 정도 팔면 200만원이 된다라고 어, 목표값을 찾은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 짜장면 먹결을 팔아야 100만원 남지? 막 이런거 하고 싶을 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뀐 값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값으로 값을 바꾸는 순간 0점 처리되고 실값 되는 거예요. 뭐 아까 여기 원래 값이 129만 4천원이었다. 그래서 이걸 200만원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129만원으로 바꾸면 안 돼요. 200만원이 되고 여긴 400이 아니라 700 얼마가 돼야 돼요. 값을 절대 바꾸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또 못알아 듣는거죠? 아, 목표값 찾기에서 000 000 여기 이거 하면 471이 727로 바뀌죠? 이걸 절대로 427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면 시안된다고요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한 분들이 꼭 이걸 다시 원래 값을 바꿔요 왜 바꾸냐 했더니 값을 바꾸면 안된다면서요 이러면서 원래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절대 안돼요 매크로 매크로 이제 자신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표의 바깥에서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평균 그리고 확인 위치는 평균에 원하는 위치로 옮기시고는 평균이니까 함수 뭐 써야 돼요. 에버리지 쓰라는 말 없어도 여기선 써야 합니다. 이제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뭐지? 중간부터 출석까지 하면 되나요? 뭐에 대한 평균이라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다 구할게요. <웃음> <웃음> 참 시험이 안 친절하네요. 이제 가로닫고 엔터 이제 밑으로 쭉 끄시면 되죠. 또 뭐, 뭐, 서수점 자리 뭐 하라는 말도 없죠. 그러면 응. 여기서 기록 중지. 응. 그 다음에, <웃음> 네? 사비 양식 컨트롤에 단축. 알트 네, 음, 네? 네. 먼저 누르고, D15. 부터 E16이네요. 이제 마우스 먼저 떼고 Alt는 창이 뜨면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라고 적혀 있죠. 손으로 적지 마시고 평균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추라는 거를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꿔줘서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음, 매크로 기록 이름을 셀 스타일로 주시고 확인 A3부터 I3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홈에 가서 셀, 스타일, 강조색 4네요. 여기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강조색 4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이제 기록 중지 눌러야 되죠? 개발도구와서 기록 중지. 이제 삽입 기본 도형 육각형 해주시고 Alt키를 먼저 누르고 F15부터 G16까지 마우스 먼저 떼시고 Alt를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는 셀스타일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정렬하란 말 없으니까 가운데 정렬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셀 스타일 확인 누르시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차트에서 3차 원형으로 종류를 변경하라 그랬죠. 종류 변경할 때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고 원형에서 3창 원형이니까 여기 보시면 3차원 쪼개진 원형이 있고 음, 여기가 3차원 원형이네요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굴림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위에서 굴림 엔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보통 보통이니까 굵게를 취소해야 보통이 되는 거예요 굵게가 되어있으면 보통이 아니라 굵게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12 12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빨강 채우기 색에서 빨강을 선택해주시고 데이터 계열에서 박 거상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100분율을 표시하라 그랬죠. 박거상이 여기 얘가 박거상이죠 클릭 클릭하면 박거상씨만 클릭이 됐죠 이제 데이터 레이블에서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여기에서 값을 체크 없애고 백분율만 체크해주죠 그리고 닫기 그러면 26% 됐죠 마우스 오른쪽으로 데이터 레이블 서식 한 번만 더 갈게요 여기에서 뭐하라 그랬죠 자동 맞춤이 아니라 안쪽 끝을 지정하라 그랬죠 안쪽 끝을 선택해주시고 닫기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조각을 빼줘야 되죠 클릭 클릭해서 파란색 조각만 선택했을 때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빠집니다 빠지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드래그하는 값만큼 빠지니까 적당하게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범례는 글자 크기 11. 범례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 11. 엔터 쳐주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테두리는 실선. 테두리 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식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로 하라고 그랬죠?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해주시고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 도형 채우기 하시면 돼요 흰색 배경 1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온 파랑 8pt 네온 강조색 1 여기 위에 보면 도형 효과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네온이라고 있죠. 네온에서 파랑 8pt 그 다음에 강조색 1이라고 있죠. 클릭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위치시키라고 랬으니까 레이아웃에서 범내 누르시고 아래쪽에 범내 표시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나오죠? 여기에서 첫째 조각의 각도를 15주라 그랬죠? 15 하,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도 돌아가죠 완벽히 끝났죠?